지금부터 이제 미리 캠퍼스로 썸네일을 만들어서요. 그 썸네일을 유튜브 영상에 어떻게 등록하는지 제가 수업을 해드릴게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 미리 캠퍼스로 갑니다. 미리 캠퍼스. 자, 그러면 미리 캠퍼스에 그럼 당연하겠지만 로그인이 되어있어쓸수 있고요. 쓸수 있고, 여기 바로 시작하기를 누르면 안되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기 여기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여기를 그래야 과거에 작업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요. 워크스페이스 로 이동하기. 자, 그러면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기 하고 들어가면 들어가면 이렇게 네. 지금 본인이 작업했던 내역하고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는 다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새 디자인 만들기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여기를 잘 듣고 따라하셔야 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데 다 보면. 썸네일 사이즈가 탁 틀리고 이상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를 잘못해서 요 여기를요. 자, 여기 새 디자인 만들기 가서 썸네일은 16대 9 비율로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실수로 여기 직접 입력에 이 1대 1 사이즈, 1080에 1089로 만들면 썸네일을 넣었을 때 양쪽이 시커멓게 잘려서 나온다고 해요. 양쪽에서요. 이 사이즈를 절대로 만드시면 안 돼요. 증거냐면 제가 다른 분 채널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다른 분 채널 중에서 어떤 분 채널을 한번 보냐면 어떤 분 채널을 보냐면요. 음. 아, 제가 다른 분 중에서 최근에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서 한번 볼게요. 그분이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사이즈가 맨날 잘려가지고 고생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음. 안 보이네. 좀보여줄야되 인조이, 안 내고, 망원경, 제대로 하시지, 망원경도. 손에 잡히는, 이쪽도 제대로 하시고. 아, 뭔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게 보이지가 않네, 그 분이. 최근에 꽤 많이 하셨는데, 보일만도 한데 안 보이네. 음. 아, 이따. 이분이 보면, 썸네일을 만드는데, 항상 이렇게 만들어요. 보이세요? 여기가 좀다잘리죠 보이세요? 이렇게. 이 되시겠어요? 위에도 잘려요. 이렇게. 아래도. 위, 아래 다 잘려요. 그죠? 이게 비율을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고요. 비율을. 요거는 지금 보세요. 여기는 또잘 만들었어. 그죠? 여기는 잘리지 않아요. 같은 건데. 그죠? 이게 뭐냐면 사이즈야, 사이즈에 대한 이해도 부재예요. 만들 때이사이즈도 만들면 안 된다고 이사이즈예를이해되금 1대1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럼이게 잘못 나오는 거예요. 몇대 몇? 16대 9비율이라 그러죠. 16대 9 비율. 그죠? 그러면 16, 그, 여기에 그래서 그거를 사이즈를 우리가 기억을 못하니까 못하니까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유튜브, 여기 웹용 보이죠? 웹용? 여기 유튜브 팟빵이라고 이렇게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요미리캠버스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사이즈를 본인이 알아서 지정을 해 주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들어가서 여기, 써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보면 이렇게 썸네일을 클릭하면 이렇게 알아서 1280에 720 사이즈를 지가 만들어 주잖아요 보이세요? 네. 자동으로 사이즈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딱 이렇게 이 썸네일 사이즈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썸네일을 만들어야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지 않고 아까처럼 1대1 사이즈로 만들면 사이즈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은 이렇게 썸네일을 선택하면 왼쪽에 그 사이즈에 맞는 썸네일 디자인들을 쫙 풀어줘요, 이렇게. 쫙 보여주니까 어때요? 훨씬 여러분들이 선택하기가 좋아지겠죠, 그죠? 네, 예.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썸네일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오, 어, 이거 좋네. 전국 폭염주의고 좋네, 그죠? 자, 저요 디자인 보이세요, 이거 요거를 클릭해볼게요. 요, 요 디자인 하나 선택하겠죠, 그죠? 여기 어떻게 해요? 사진은 이분을 빼고 그죠? 제가 들어야 되겠죠, 그죠? 사진은 빼고 어 업로드한 제 사진 사진은 여기 내 파일 업로드에 가서 자기 파일 사진 을 업로드 하시면 되세요 본인 사진을 찾아서 등록하시면 되세요 그럼 제가 해놓은 사진 중에서 여기 좋겠죠 그죠 이 사진 네, 제 사진 그죠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됐죠 재산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 뉴스 기상특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제가 부동산 음. 빅땡이 다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적으면 될것 같고 이렇게 적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전국 폭염주의보가 아니고 뭐예요? 부동산 폭등주의보 <웃음> 자 폭등주의보 그죠? 그렇게 넣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요쭉 눌려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어? 글씨가 뒤로 들어갔네 그죠? 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죠? 네. 이게 레이어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레이어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신 분들은 어려운 개념들은 아니니까 보시면 돼요,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잘 쓰는 사람들은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어, 떻게 할까요? 부동산 폭등이니까 최고 기온 하지 말고, 부동산 기온. 이렇게 하시면, 부동산 기온. 대신님 사진은 어려우실 거예요? 네. 제 사진은 스튜디오에서 찍어서요. 찍어서 갖고 온 거죠. 그거 어떻게... 아, 그것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포토샵은 아니고, 저 이렇게 만든 거죠, 그죠? 근데 물론, 글씨 좀 크게 해야 되니까, 이건, 이건 조금,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예, 줄여가지고, 예. 부동산, 폭통주의보좀 밑으로 좀 내리고요. 글씨 좀 키울게요, 이렇게 전국부동산, 폭통주의보 편집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른 거 설명드릴게요. 네. 그렇죠? 동상 복동주의스동상 폭등주의보 그걸 알이동 그죠? 그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폭등 경보. 그죠? 복등 경보. 등동의보 지금 내셔 못건드리면과 그죠? 그죠 지나가다가 또그죠 갔고... <웃음> <웃음> 네, 됐죠 그죠 그럼 폭등 단어만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폭등 네. 폭등 요거만 빨간색으로 네. 자 그러면 요렇게 하게 되면 썸네일 하나 완성이 됐죠 그죠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그죠 요런 썸네일도 괜찮고 아니면 좀 많이 쓰는 썸네일이 많이 쓰는 썸네일이 보통 부동산 쪽에서는요 부동산 쪽에서는 여기 보면 세금 폭탄뭐 이런 거죠. 그죠? 요런 거. 지금 제가 최근에 많이 쓰는 썸네일 욕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욕을 많이 쓰고 있는 아 잠깐만요. 잘못 됐네. 네. 최근에 제가 쓰는 스타일이 요런 스타일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요 사진을 지우고 그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제 사진을 가지고 와서 그죠? 여기다가 이런 느낌으로 그죠? 됐죠 그리고 앞으로 가져오기 응 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저는 마케팅 전문가 김유선 하면 되겠죠? 그죠? 마케팅 전문가 김윤석이 아니고 김유수 그죠? 글자만 소장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그죠? 마케팅 전문가가 말하는 전문가가 말하는 어 디비렌 아저저 뭔가? 여기 미리 캠퍼스 를 부동산 미리캠퍼스로썸델일 음, 뭐, 제작하는 방법 썸델일 제작하기 뭐 이렇게 그죠? 처음 되겠죠? 이리캠퍼스로 썸델일 제작하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정했쓰면 되겠죠? 뒤로 간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앞으로 가져오기 그죠? 자 그리고 알면 아는 사람만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간단하게 뭐가 됐어요 네. 썸네일 하나가 완성이 됐죠 그죠? 이런 디자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다양한 디자인들을 가지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썸네일들을 디자인하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이걸 저장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어떻게 저장해요? 자, 제목은 썸네일로 저장하면 되죠? 썸네일. 자. 썸네일드서 하면 되고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죠 그죠? 다운로드를 받을 때 PNG가 아니고 JPG에요 여러분 JPG PNG로 하시면 안돼요 JPG로 받는거예요 JPG JPG로 받고 사진이 한장 있을 때는 페이지 선택이 안나오지만 사진을 이제 우리가 두장 만들었죠 그죠? 네, 두 장이 있으니까 어떤 사진을 다운받고 싶니? 한꺼번에 다 다운받을래? 아니면 하나씩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는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모든 페이지가 되어 있으면은 모든 페이지 대고 따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압축돼서 다운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압축돼서 다운이 돼서 이거 압축을 풀지 않으면 이 이미지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압축을 풀지 않으면 이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헷갈리니까 그냥 한 장씩만 다운받으세요 한 장씩만 한 장씩만요 이걸 압축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압축을 풀어야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압축을 풀어서 들어가야 이 이미지 두 장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 거 한꺼번에. 음. 이해됐나요 여러분?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데 어, 여러분들 받을 때 그러면 한 장씩 그냥 받으세요. 내가 만약에 페이지 선택할 때 모든 페이지가 아니라 나 1페이지만 하나 받을래요 하고 다운로드. 이해되시겠어요? 네 1페이지만 다운로드. 또 2페이지만 다운 내가 또 받고 싶은 페이지가 있으면 그 페이지만 선택해서 다운로드. 이렇게 해야지 한 장씩 한 장씩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거지. 열 짝이게 쌓이게 되잖아요, 그죠 쌓이게 되면 한 번에 다 다운을 받아야 돼, 돼서 또 풀어야 돼요, 여러분. 양만 계속 쌓이니까 주의 어, 주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 한 개에 썸네일 한 개가 필요해 항상요. 이해되시나요? 영상 한 개에 썸네일 한 개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매번 썸네일을 만들면 매번 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썸네일을 아홉 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자이 썸네일을 하나 만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 미리 캠퍼스 강의할 때 제가 이 플러스 버튼 3페이지 추가하는 거 배우셨죠 그죠 또는 복사하는 방법 이거 배우셨단 말이죠 복사하는 방법 그러면 이렇게 복사를 하거나 추가를 해서 계속 연결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사를 하기에는 똑같은 게두개 생겼죠 그럼 마음돼 뭐 하나만 글자만 수정하면 돼요 글자만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저는 지금 어때요? 이 디자인에 마음에 들어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지금 글자만 수정해서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이해되나요? 글자만 수정해서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이렇게요 글자만 수정해서 네, 그리고 제 채널에 가서 보면 제 채널에 가서 보면요 제 채널에 가서 보면 그렇게 수정하니까 그렇게 수정하니까 어떻게 보여요? 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과거에 제가 파워 포인트를 그냥 디자인한 것보다 미리 캠퍼스를 로 일괄적으로 쫙 이렇게 만들어보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 저는 지금 교육생에서저번에 교육영상 이렇게 지금 채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다른, 어, 다른 카테고리, 즉, 다른 재생 목록은 또 다르게 갈 생각이에요, 다르게 갈 생각이에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썸네일을 제작해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쉬워요, 여기는. 따로따로 다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지 따로 요요 요 뒤에 있는 요 동전 이미지도 다다따로 여러분 다 따로따로 이게됐셨어요 여러분? 요것도다따로따로해 따로따로 따로, 따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각자 따로따로 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각자 개별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세팅하고 조정하고 수정하고 다할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으시고 한 가지만 더 하자 그러면 보통 보통 보세요 여기 이미지를 저는 배경이 깔끔하게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없어졌는데 여기 업로드에 가보면 제가 일반 사진을 갖고 볼게요. 보통 제가 이 사진을 갖고 보면 보통, 보통 사진, 스튜디오 사진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배경이 깔끔하게 없어으면 좋겠죠. 그렇죠? 배경을 없애는 방법이 어, 망고보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여기서 바로 없앨 수 있는데 미리 캠퍼스는 그 기능이 없어요. 배경을 제거하는 기능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상단에 리무버 리무버 M O 리무버점 B G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리무버점 B G B G 리무버점 B G예요. R E M O V e B G 리무버점 B G라고 하는데를 엔터를 치고 들어가면 이미지를 배경해 주, 배경 해주 배경 제거 해주는 플랫폼이 나와요.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 가서 이미지 업로드에 가세요. 자, 업로드 가서 아까 내 사진 있죠, 여러분? 본인 사진에서 보세요. 자 보세요. 제 사진 가볼게요. 김유주 사진에서 아까 요, 요 사진 했죠? 요 사진 그죠? 그죠? 요 사진이었죠? 요 사진 음. 그죠? 이게 배경이 있는 지금 사진이잖아요. 그죠? 그죠? 음. 그죠? 요 사진을 클릭하고 열게 하면 이 녀석이 알아서 알아서 배경을 싹 없애줘요. 이렇게 한 번에.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툭 하고 누르면 다운이 돼요 이 사진을 미리 캠퍼스에 가서요 미리 캠퍼스에 가서 내 파일 업로드 가서 배경 제거한 사진이잖아요 그죠 배경 제거한 이 사진을 가지고 오는거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 사진을 커 클릭해두면 이렇게 들러나요 이해 됐나요 여러분?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요것도 그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요. 글자 크기 조정하고 수정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에 든다고 여러분 예 네. 그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미리 캠퍼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 별도 영상이 있으니 그걸 참고하시고 미리 캠퍼스 썸네일 만드는 거는 그 영상 보시고 하시면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리 캠퍼스로 썸네일 만드는 방법을 해드렸고 그럼 썸네일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 썸네일 등록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저 본인 채널에 가서 영상을 업로드 하겠죠 그렇죠? 그죠? 동영상 업로드 그죠? 업로드 할때 업로드 할때자 보세요 파일 선택에 가서 동영상을 선택하겠죠 그죠 영상을 어 내가 올릴 영상을 선택하겠죠 여러분 어떤 영상을 올리든 올리고 싶은 영상을 선택합니다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선택한 다음에 자 제목 적고 설명 적할 적고 고때 미리 보기 이미지라 있는 보이세요 여러분 미리 보기 이미지 옆 밑에다가 딱 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아까 다운받은 거 있죠, 여러분. 다운받은 요 어, 미리 보기 이미지 있죠. 요 이미지를 이렇게 열기라고 하게 되면, 거기 에딱 들어가게 이렇게요. 음.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썸네일은요. 이렇게 교체 작업하는 거고요. 기존에, 자 이거는 자 이건 취소할게요. 그리고 기존에, 기존에 영상을 다 등록하신 분들 있죠. 기존에 다 등록하신 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자 어떻게 기존의 영상 등록하신 분들은 어떻게 영상을 수정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보통 본인 채널에 가게 되면 은요 본인 채널에 가게 되면 여기 동영상 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 요 보이세요? 동영상 관리 자기 채널에 가면 있어요. 관리에 들어가면 여기 동영상 관리에 가보면 기존에 올렸던 동영상들이 쫙 하고 나와요. 쫙 하고 나와요. 거기서 내가 바꾸고 싶은 거 있죠? 바꾸고 싶은 거 바꾸고 싶은 동영상을 클릭해 이렇게 그럼 거기다들어와 이렇게 그럼 아래쪽에 딱 내려보면 여기 미리 보기 이미지라고 있죠 그럼 기존에 이미지가 등록되어 있죠 마우스 커서를 살짝 갖다 대면 이렇게 뭐가 보여요? 점점점이라는게 보여요 이렇게 점점점 여기다가 살짝 갖다 대고 점점점을 딱 클릭하면 이렇게 변경하고 나요 이미지가 미리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이미지가 등록 안되있는 사람들은 이제 바로 클릭하면 돼요. 바꿀 수 있어요? 음. 바로요? 바꿀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바꾸고 저장 누르면 변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캠퍼스를 이용해서 영상을 미리 캠퍼스에서 썸네일을 만들어내고요. 썸네일을 어떻게 저장을 하고 저장한 거를 영상을 올리면서 등록하는 방법하고 다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영상을 어 썸네일을 수정하거나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